다른. 회사의 로제 떡볶이는 로제 파스타에 떡 올린 맛 엽기 떡볶이는 떡볶이 맛에다가 살짝 로제 맛을 얹어서 일단 떡볶이 맛이 더 우선이 되어 있어요. 오, 어... <웃음> 떡볶이 전문가네요? <전공> <웃음> 아 떡볶이에 되게 진심이고 <웃음> 어, 되게 멋있다. 아 로제 로제 로제 핫하죠 요즘? 너무 핫해요. 핫해 핫해 <웃음> 많이 나왔잖아. 배떡 응급실 떡볶이 오, 엽기 그치. 떡볶이 신전 떡볶이 신참 떡볶이 청년다방 떡볶이 뭐 엄청 많아요. 나는 배떡 만들어봤다. 로제는 요즘 배떡 로제가 진짜 유명한데 제가 그걸 못 먹었어요 엽기떡볶이입니다 전 떡볶이를 싫어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뭔데요? 떡이 칼로리가 정말 높은 거 알죠? 살이 진짜 금방 쪄요 뭐한테 뭐? 떡볶이만 맨날 먹었어요? 그러면? 아니요 엽떡을 다 진짜 싫어했어 이 떡볶이를 고급화시키고 비싸게 파는 게 엽떡 아닌가요? 너무 비싸요 아니 이렇게 떡볶이 1인분 좀 넣으려 하면 마음 없잖 엽떡을 한번 시키면 튀김만 시키지 않잖아. 튀김도 시키지 주먹밥도 시키지 이렇게 같이 시키니까 배달은 그렇게 시키면 2만원이 그냥 훌쩍 넘어. 자 일단 색은 굉장히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같은 색상이에요. 그렇죠? 여성분들 중에 떡볶이 싫어하는 사람을 딱히 못 봤어요. 저예요. 그렇죠. 이건 좀 특수캐스인 것 같아요. 떡볶이 다좋아하시더라고 남자는 돈까스랑 제육볶음 그건 맞아. 맵나 <놀나> 매운데? 근데 맛있다. 맵지 않은데? 그냥 맵싹하다. 전 엽떡 순한 맛도 못 먹어요. 근데 맛있네. 어때요 로제? 엽떡 로제가 로제 맛을 냈는데도 엽떡 특유의 MSG 맛이 정말 잘 느껴져요. 굉장히 짭짤하고 매콤하고 거기에 추가로 로제 맛까지. 다른 회사의 로제 떡볶이는 로제 파스타에 떡 올린 맛 음. 그런 맛인데 엽기 떡볶이는 떡볶이 맛에다가 살짝 로제 맛을 얹어서 일단 떡볶이 맛이 더 우선이 되어 있어. 왜 어... 떡볶이 전문가네요? 아, 제가 여기서 계속 웃은 이유가 아, 떡볶이에 되게 진심이고, 어 아, 되게 멋있다. 맵찔이로서 한 마디 하자면. 맛있게 매워요 나도 매운 거좀 당길 때가 있잖아요 술 마시고 다음날이나? 그때 이게 짱인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? 전 이거 한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은 물어가 없을 그 정도. 저는 4점. 저한테는 정말 맛있지만 엽떡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엽떡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로제 엽떡도 그대로 싫어할 것 같아요. 신전 떡볶이래 신전? 신전? 어, 신전 맛 궁금해. 안 먹어봤거든. 신전 아니, 아니. 떡볶이 특징, 야채 없음. 진짜 떡과 소스만 있으면 달랑. 신전 떡볶이는 일단 그냥 떡볶이만 비교했을 때 어... 엽기 떡볶이보다 더 달아요. 달아요? 단맛이 좀더 네. 강한 오케이. 거예요. 로제 맛이 별로 안 나네? 그치 그냥 떡볶이 같지? 그냥 신전 맛인데 거의? 그냥 느끼한 신전 떡볶이 맛이에요 어, 원래 신전 떡볶이 안 느끼하잖아요 음. 좀 느끼한 게 참가된 신전 떡볶이 음. 그리고 신전 떡볶이는 약간 좀 카레 향이 좀 나거든요? 여기 로제에도 카레 향이 난다 다네 유진이 말대로 계속 먹으면 물릴 맛입니다. 너무너무 달고 그래서 음. 신떡에서 로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? 이 신떡은 튀김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튀김이랑 같이 먹을 소스는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느끼해질 것 같아요. 그 로제 맛이 많이 안 나서 크게 해줄 맛이 잘 없네요. 아니. 좀 아쉬워요. 근데 신전에 제일 좋은 건 그거잖아. 가격이잖아. 음... 얼마죠? 아 진짜? 저싸서 엽떡은 떡볶이 하나 시키고 튀김 시키려고 하면 한 2, 3만 원 되거든요? 근데 신떡은 떡볶이가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에요 그래서 같이 시켜도 만 원대에 시킬 수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정말 좋아 아, 엽기떡볶이 맛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신전이랑 엽기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 다르거든요? 음. 그래서 그냥 엽기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엽기떡볶이 로제를 좋아할 것 같고 음? 신전 떡볶이를 원래 선호하셨던 분들은 신전떡볶이 로제를 더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아하. 아하. 근데 이건 약간 되게 국물이 맛있어서 약간 밥 비벼 먹고 싶은 맛이에요 아무래도 카레가 그것 때문에 더 강한 것 같아요, 그런 맛이 그래도 둘다 맛있어 진짜. 어 맞아, 맞아 맞아 그냥 다른 매력일 뿐이야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조금 더 로제에 가깝긴 해요 생크림도 엄청 많이 넣어서 느끼한 맛이 제대로 나긴 하는데 저 떡볶이 많이 먹었을 때 엽떡이 훨씬 더 다채롭고 다양한 맛을 내기 때문에 엽떡이 더 낫다 근데 신떡은 이거 말고 그냥 떡볶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맞아, 신떡 그냥 떡볶이 맛있어요 원래 이렇게 빨개요? 와, 이게 떡볶이 비주얼이야? 아 뜨거! 아 뜨거! 아 뜨거! 아 뜨거! 어. <웃음> 배타은 떡이 길고 네. 베이컨이 들어가 있어. 메추리알도 있네요. 어, 그렇네요. 주름머리. 이게 떡이에요? 우동 아니에요? 요즘에는 막 이렇게 긴 떡이 유행이더라고요. 이거는 아까 신전떡볶이보단 조금 더 주황색이 진해요. 약좀더 어, 그러니까 매워 맞아. 보여요. 음. 오? 여기 상당히 부드러워요 여러분 떡인데 우동 먹는 느낌 어. 얘가 조금 더 로제 떡볶이에 가까워요 못 먹겠어요 너무 느끼해 가면 가서느끼지는데 오늘 주제가 로제 떡볶이잖아요 로제 본연의 맛을 잘 살린 거는 배떡이 제일 잘 살리지 않았나 이 길다란 떡이랑도 로제가 너무 잘 어울려 맛있네요 저는 사실 로제 떡볶이가 처음에 유행했을 때 배떡을 메인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와, 생각보다 너무 금방 불리더라고요이 배떡의 로제 떡볶이는 앞전 것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로제 파스타와의 맞아, 근접해 맞아. 있는 맛이에요. 맞아, 맞아. 나는 삼시세끼 케이크를 먹어도 될 정도로 느끼한 걸 좋아한다면 이거 좋아함. 5점 만점에 오점 왜냐하면 로제 떡볶이잖아요. 진짜 그말 그대로 로제 떡볶이의 맛을 너무 잘살렸어 저는 오점 만점에 만점 줍니다. 별로예요. 별로예요. 이점나 어, 점수 없음니 새 같지도 않고 내 입맛에도 안 맞고 어제 우동이랑 팔리겠다 우와 너무 예쁘다 <웃음> 아 오늘 벌써 추석인가요? 산첩분식야 <웃음> 요즘은 몇개다 나오네?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도모 해놓은 게 나와요 <웃음> 단무지 이런 거 들어있고 아 단무지 먹고 싶어요 <웃음>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네. 오 이거는 응. 까르보나라 냄새나 오 까르보나라가 더 강한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자 야, 원래 떡볶이보다 좀 두꺼운 편인 것 같은데 떡이? 문방구에서 먹던 떡볶이 비주얼은 딱이 정도였어 여기도 비엔나 소시지 들어있고요 메추리알? 메추리알이 들어있어요 야 이거 좀 애매한데? 떡이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딱딱해 떡 식감이 제일 별로예요 약간 좀 전통떡 같아 진짜 제일 느끼해요 그거 맞아 근데 와는 그냥 로제 그자체가 얘가 조금 더 로제 같아요 아 근데 로제 맛이 강하긴 한데 떡볶 식기 자체에 감칠맛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로제 느낌보단 까르보나라의 느낌이 더 강하고요 배떡보다 훨씬 달고요 훨씬 느끼하고 훨씬 물리는 맛입니다 엽떡이나 신전 같은 거는 그 특유의 맛이 있잖아 이삼척분식은 그런 시그니처의 맛이 없다 한차 분식하면 떡볶이의 맛보다 이 박스만 생각날 것 같은 느낌?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떡이 조금 두껍거든요? 소스가 안까지 잘침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다 보면 떡 맛만 남아요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소스 좀 퍼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단점! 로즈 소스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바로 파스타 넣어도 되지? 그러니까 네, 2.5점 저도 동의합니다 별점 2.5점 딱 중간 어묵이 실패임 왜요? 맛이 없는 어묵이전어육 함량이 높은 어묵을 좋아하거든요. 높은은 아닌 것 같아요. 어묵 때문에 망했어. 얘는 3.5점 드릴게요. 저는 2점이요. 어묵만 좀 좋은 걸 쓰면 여긴 점수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.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요? 1등은 배떡! 배떡! 신전 떡볶이가 꼴등! 꼴등. 전 엽기 떡볶이가 그렇죠. 최고였고 떡 첫 떡볶이가 제일 밑에였어요. 그리고 신전이랑 배떡은 그만 그만하다? 네. 저는 배떡, 엽떡, 신전 떡볶이, 삼척분식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유진이와 저의 차이는 떡볶이의 본연의 맛을 좋아하냐 아니면 파스타의 본연의 맛을 좋아하냐에 따라 달리는 것 같아요. 파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떡으로, 배떡으로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엽떡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떡볶이를 시키면 어디 시킨다? 신전! 전 엽떡입니다. 제일 비싸긴 하지만 엽떡이 떡볶이 그 자체로 보면 완성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. 이런 거를 리뷰를 하면 정말 좋은 점이 앞으로 시켜먹을 때 그게 딱 뭔가 판단이 순는다는점 네. 결정장애가 필요 없어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끝! 끝! 와. 이, 뭐, 우리 먹을 만큼만 따르자. 아, 이거 다 먹어도 되겠 아, 그래요? 아, 이거... 다 먹을 수있어나 당연하지. 아, 진짜? 디스 1인, 디스 1인분. <웃음> 아유 이거 먹고, 이거 다 먹고 우리 끝나고 치킨 먹을 수 있어? 치킨 먹을 수 있지. 왜 치킨을 먹어요? 치킨이요? 저 인스타 라이브 하는데 정훈이랑 도대체 데이트 언제 하냐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 그거는 하니까 데이트하라고 그 뿌링클 기프티콘 보내셔서 제가 오늘 끝나고 데이트 하려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사무실에서 데이트 하겠습니다. 근 <웃음> 네, 요즘 친구들 어 나가? 그래, 네, 네, 네. 맞아. 네. 이제 네. 부를게요? 우리가 불 꺼줄게, 따로. 아, 좋아요. 회의실 다 비워주세요. 오케이. 정훈아. 어? 좋아? <웃음> 야, 당연히 좋지. <웃음>